오른쪽 버튼을 클릭. 컨텍스트 메뉴에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컬럼을 더블 클릭하여 뜨는 수정창에서 위스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아웃라인의 콜 그룹을 사용하여 위스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콜과 세 번째 콜을 선택하고 스타일 뷰에서 기본 설정된 위스 값 25% 를 고정 값인 100픽셀로 수정하겠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와 네 번째 콜 그룹을 선택하시고 스타일 B에 있는 위스 값을 제거해 주세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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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여 t 기 안에 그려보겠습니다. 기준 객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선택 후 오케이를 눌러 주세요.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눌러 화면과 같이 부모로 이동 후 다른 t 기로 이동해 주세요. 팔레트에서 컴포넌트를 하나씩 선택하여 추가할 수도 있지만 테이블 안에서 퀵 툴바를 이용하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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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도 수정해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.